안녕하세요. 포채TV입니다. 일타 스캔들 12화에서 지동희 실장은 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정체도 거의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죠. 지동희는 최치열의 스토커나 마찬가지였고 최치열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다는 비틀어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동희는 최치열을 구속하고 싶었는데 최치열의 옆에는 남행선이라는 아주 좋은 사람이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 실장은 이제 자신의 감옥에서 최치열을 탈출시키려는 남행선을 타겟으로 삼았는데요. 단순한 질투심을 넘어서 보트에서 남행선을 부상시키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12화 마지막에서 지동이의 새구슬을 남행선을 향하는데요. 물론 발사 직전에 누군가가 남행선을 아는 척하며 다가오고 지동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며 13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13화 예고편을 보니 지동희는 남행선이 싸온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리다가 딱걸리는데요 남행선은 그동안 지동희의 행동에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던 참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물증까지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최치열도 알게 되는 것 같네요. 최치열은 지동희에게 나를 기만했다고 하며 크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최치열은 지동희를 오랜 시간 동안 믿고 의지하며 형제나 다름없다고 여겨왔을 건데요.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진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요트에서 사랑하는 연인 남행선을 노렸던 것도 같이 떠올라서 지동이를 더 이상 옆에 두고 볼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최치열은 지동이를 해고할 것입니다. 지동이는 최치열이 본인을 버리는 것에 큰 충격에 빠지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최치열의 주변 인물들을 정리해왔지만 이제는 최치열을 타겟으로 범행을 계획할 것으로 봅니다. 지동이가 지금도 악당이지만 더욱 못된 마음을 먹는다면 최치열에게 복수하기 위해 연인 남행선을 노리는 범죄를 준비할 수도 있어요. 누가 타겟이 되던 간에 남행선, 최치열 커플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남행선과 최치열의 행복한 모습이 더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제 남은 내편 중에 선재 엄마의 시험자료 유출로 인한 남해이의 위기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지동희의 범죄 행위를 숨죽이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남행성과 최치열 커플이 알콩달콩 러브스토리 분량이 줄어듦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용감한 남행성과 정직하고 신중한 최치열 이두 사람이 남해이의 방황도 잘 케어해주고 못된 지동희에도 확실하게 물리치며 좋은 결말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행성과 최치열의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포채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